설마 죽진 않겠네 <웃음> <웃음> 와 야, 뭐냐? 야, 3 4 3 4 2사 이사, 이사, 이사, 이사, 이사, 이사, 이사, 이사, 이사, 이사, 이사, 이사, 이이이이거이거이되지안이지 안되지 사 이사, 이사, 이 높이 캬가 하네. 나너 이렇게 뷰 인게임 아, 근데 이걸로 잡 으면 의미 가없 는데. 야! 이건 아니지! 야! 너 게임 이렇게 쉽게 할거야? 어! 이거.. <웃음> 와 이게 돼지를 내놔가지고 이렇게.. 어 잠깐만 이 아니? 아 <웃음> <웃음> 이게 뭐렸네 절면 수심 베 이게 또 나왔네? 그냥 보여줄게 명치에 두방 박는거 가드를 믿는거야 자 오닉시아를 처음보는 님들을 위한 꿀팁 오닉시아는 색 세... 이번 스펀도재밌게 보셨나요? 스습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, 더욱 재미어질수 있습니다. 재미있는 스스톤영상이 있다면, 학습은 좀, 좀, 좀, 좀, 좀, 좀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그럼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